주식으로 깡통차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단타치고 있었으니까요. 부끄럽네요. 그때 남은 돈, 결국엔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날려먹었습니다. 와이프는 저 없는 데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애가 우는데, 저는 컴앞에서 주식매매를 하고 있고, 와이프는 울상 지으면서 제 등짝 보고 있고, 가장이란 놈이 철없이 그렇게, 어, 가슴 아픕니다. 별일 다 겪었네요. 주식으로 엄청 날렸고 나중엔 옵션에도 손을 댔었고 뭐 남들 하는 것은 다 해봤네요. 선물도 해보고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70만원 남아있대요. 그래서 선물은 못해보고 도대체 얼마를 날린 건지 감도 안오고 그 남아있던 70만원도 날려먹었네요. 와이프한테 용서를 구하고 와이프가 그토록 이사하고 싶었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곰따 예약하고 남아있던 예금들이랑 전세금이랑 전부 다 긁어모아보니 7천만원이 남대요. 살고 있던 집이 애한테 너무 안좋은 환경이라 그전부터 벼르고 있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아파트인데 사지는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만원 부족하대요. 동생한테 빌려서 계약하고 뭐 그때부터 주식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다다리 돈도 갚아가고 다행히 큰 빚은 없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단 나은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와이프 몰래 100만원 정도 꼬불쳐서리 한전을 매수하였습니다 다달이 한전을 모아야지 했는데 두달 모으고 보니까 역시나 현물에서의 수익률은 못견디겠더라구요 웃겼던건 매도하고 나후 이틀 뒤에 20% 이상 급등 전 8천원 먹고 나왔는데 진짜 그래도 손에는 안봐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올초에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차트 관련 책좀 보고 가치투자 관련 책 살짝 떠들어 보다가 던지고 뭐 그랬죠. 사실 제대로 본 책이 거의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곤 바로 실전 투입하여 단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깡통으로 가는 익스프레스. 실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깨졌죠. 항상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기만 하더라고요 한참 단타 칠땐제 나름대로의 기법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 수익도 났었고 하지만 안되더라고요 지금도 단타 치곤 하는데 원칙만 지키면 거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원칙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 보내고 이 바닥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채파퀴올 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주라기 님이 지은 인디언 기후 제투자법 솔직히 전 가치투자 장기투자 이런거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기업 분석이야 재무제표 정도는 볼수 있으니 좋은 기업 찾을 줄은 압니다. 근데 보유기간이 짧고 단터 위주로 하니 먹질 못하더라고요약간의 움직임에도 요동치는 머리속 심장책이 근데 그책 보고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런거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하는구나.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 그래서 정말 책에서 보고 느낀대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전이네요. 하지만 두달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때 급하게 돈쓸 일이 있어서 팔았거든요. 뭐 썸지돈 비슷한 돈이랑 많지도 않았고. 근데 웃긴 건그다음부터 급등하더라고요. 주라기님 말한 투자 패턴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제 그걸 실천할 내공이 생겼거든요. 오늘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8분. 친구가 오늘 결혼한다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잔했네요. 전 주식 인생 4년 차입니다. 좀만 지나면 5년차가 되겠군요. 그동안 까먹은 돈은 2,100 얼마 정도. 다른 분들에 비해 얼마 안 까먹었네요.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피땀을흘리며 모은 돈을 한 방에 까먹으니 그닥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미수 쳐서 하루에 700만원 까먹은 날. 손절하고 나오면서 가슴에 칼을 꽂고 싶은 그 심정. 날마다 정말 셋 빠지게 고생하며 모은 그 돈. 정말 아깝고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저주스러웠던 그날. 정말 죽고 싶더군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네요. 그걸 밑거름 삼아 이젠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구요몇 억씩 손실내면서 아직 이 바닥에 계신 선배님들께는 푼돈이겠지만 전 정말 그때 힘들었답니다. 주라기님과 영원한 선물님 제 투자 방식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던 두 분이십니다. 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스로 멘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라기님은 가치주에 분할 매수하면 언젠가 그 회사의 주식이 자기 가격을 찾아갈 때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주셨던 분이고 영원한 선물님은 우리 증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 코스피에 투자하여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적자는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생각했습니다. 잠시 이 바닥을 떠나고 장고의 장고를 거듭했지요. 사실 영원히 이 바닥 떠날 생각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 한번 발을 디딘 사람은 이 바닥 떠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철학. 지수는 우상향.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영원한 선물님처럼 선물에 투자할 돈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마누님은 주식이라면 치를 떨었고. 하여 몰래 꼬불쳐둔 100만원으로 나름 투자를 시작했지요. 중목에서 떠나자. 솔직히 모르겠다. 코스피에 투자하자. 레버리지가 있는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워런트에서 많이 까먹고 전 워런트에 대해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물 살 돈이 없으니 그래 워런트를 하자. 만기가 정말 많이 남은 워런트는 프리미엄이 까이기도 힘들고 몇년 지나면 언젠가 우리나라 증시는 만 포인트를 찍을 거다. 그래 만기 많이 남은 워런트를 하자. 워런트로 선물처럼 장투해보자. 변동성에 휘둘리더라도 우리 지수가 오상향이라면 간다. 계속 간다라는 확신. 제가 잡은 가격이 1700원. 근데 도중에 제가 돌출하더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나름 원칙을 세우고 보유하던 거라. 몇십 프로씩 까이는 거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까인 채 손절하고 다른 거 갈아타고 또 까였겠지만. 다짐했습니다. 휴지가 되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말자. 언젠가는 간다. 악재를 겪고 4천원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지금은 3천원 정도 하지만 제 확신에 대한 믿음에 기뻤습니다. 어 이런 거구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란 게 이거구나. 인내의 대가가 이거구나. 물론 장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선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지요. 하던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정도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내갈길 생각해 보고 내일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나이가 허락치 않네요. 자식도 있고 아직도 못 찾고 있네요. 뭘 해야 할지. 1년 동안의 생활비를 남겨두었습니다. 마누님께서 천만원을 주셨네요. 예전처럼 막간에 투기를 안하니 다시 한번 믿어볼 요령인가 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동안 보고 있던 종목 2개하고 ETF 하나하고 어런트 이걸로 포트를 짜서 매수하고 홀딩 중이네요. 매수한 시점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건 제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내공을 이젠 갖췄기 때문이겠지요. 시골에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 보니 많이 까였더군요. 하지만 장기 보유할 생각이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아마도 예전의 경험들이 절 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워런트 중 하나. 평단가8 0 0원가 만기결제 가격 1200원. 15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땐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매수한 거였는데. 원칙을 저버린 투기라 죄값이라 생각하고 버려뒀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결제되더군요. 생각합니다. 그래. 지수는 오른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3천, 5천, 만. 내가 가진 포트 또한 지금은 힘들지만 플러스 두배세배 오를 것이다. 믿습니다. 아니면 천만원. 아깝지만 버릴랍니다. 전체 원칙을 지킬 것이기에. 제 원칙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않고 버틸 겁니다. 원칙을 버리고 뇌동매매하는 게 실패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실패하기 싫군요. 깡통차기 싫고 까이면서 새카맣게 타버리는 가슴을 안는 건 더더욱 거절합니다. 앞으로 1년간 보유할 생각입니다. 대세 하락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급상으론 그래도 아직 우리 증시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1년 보유하고 다시금 갈아타고 몇년뒤 우리 증시가 어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전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 다니렵니다. 주식 바닥에서 떠날 생각입니다. 장투 포트는 남겨둡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옥심 만기 때만 주식 관련 포탈과 홈트에 접속할 생각입니다. 장투할 거면 다른 모든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참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실력도 없는 자식이 살아남겠다고 단다치며 버텨온 날들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장투하며 주업을 하며 부업으로 주식질 하렵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았지만 실행하지 못하였지요.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